내가족인가보다 애기 도 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네. 살아 있어? 너무 카만히 너무 낭낭 날았냐. 너무 카만히있는데 자, 안녕하세요, 사바디카. 오는데 멀지 않았어요? 안 멀어요. 안 멀어? 아, 10분만. 10분만. 어어어. 어디 지하철 어떤 게 편해요? 아니, 비싸요. 너무 비싸요? 어, 비싸요? 얼마, 원래 얼마 정도 해요? 원래 아마 팩, 팩, 팩8 0 0바트1 어? 0바트 아, 아. 200바트래. 300. 3 0바트 아, 그, 우버, 우버, 아니, 그, 뭐지? 그랜 있는데. 어. 한국말 다 알아먹어요? 조금?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됐는데, 안 무서웠어요? 아니, 아 그, 그, 아, 보통 옛날에, 어, 폰에서 한국말을 배이어요 여행했었어요. 아, 여행 말고. 어. 아, 맞아, 맞아. 맞아요. 한국에서? 여기서? 여기서 한국말은 어디서 배웠어요? 학원에서. 아, 학원에서?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응. 아, PC. 피시네 복숭아 복숭아? 아 피치? 네 복수, 복숭아시구나 네. <웃음> 몇 살이에요? 아, 26 26? 아 아직 어리구나 지금 가는 끌렁떠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아, 맞아요 아, 아. 나도 머기는잘 아. 모르겠는데 어 아. 아마 사람 엄청 아.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아요. 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 달머니가 밴รถไฟใช่ไห 태국에서 일하면 보통 월급 얼마 정도 받아요? 한 50만 5,000단. 50만요. 60만 원 아닌가? 주 5일, 일주일에 다섯 번? 10시간씩? 방콕은 못살것 같은데? 다 15,000원 같은 걸 벌어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 회사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점 2점 네. 네.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왜 이렇게 인구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어. 와 진짜 덥다 가 볼까요? 안녕 조심해. 어? 조심해. 어. 그럼 여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 말쭉 가야 돼? 아. 여기 어. 사원. 아 여기가 사원. 학교. 아, 아저 뒤에 있는 게 학교예요? 학교랑 사원이랑 같이 있는 거구나. 오, 이렇게는 거구나. 어 나는 신기해서 약간 베트남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 어? 베트남? 아, 신기해 여기? 태국 사람이잖아. 아, 여기 아니야. 아까 거기 처음에 거기? 네. 어 이. 이런 차들이 움직이면 땅이 흔들리네 와 흔들리는 거 봐봐 땅이 흔들려 땅이 흔들려 네? 이거 엄청 큰차 지나가면 땅이 흔들려 <웃음> 아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된대요? 어. 어 사우디컵 아, 끌렁터이 어. 음. 여기부터가 이제 끌렁터이에요네아 아, 여기가 집이에요네아 아, 여기는 오토바이 같은 것들 음 여기 처음 와요? 어때 느낌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와 태국 사람도 처음 와보는구나 있을 건 있는데? 드라이 클리닝? 아, 이거, 어. 옛날에 어. 미용실. 어. 아, 여기가 미용실이었어요? 옛날에, 근 지금. 어. 아, 미용실이 살아남기 힘들어. 아, 이런 곳이구나? 어, 들어가 볼까? <웃음> 어, 거의 죽었는데? 거의.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리 자를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도 봐야 되니까. 애도 아이들 아고 어, 아아다아아아 나나... 나나아나아아아아아아하아아어아아아 여기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전부 다다 그랩 쪽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나보다, 그죠? 어, 네. 음. 태, 태국인도 신기해요? 네. 어, 여기 신기해요. 어 강아지. <웃음> 와, 여기는 또 다른 곳인가 보네? 여기는 운동장 같은 그런 건가? 와, 얘네들 잘 차는구나. 근데 맨발로 한다. 맨발로 해. 와, 쟤는 잘 찬다. 와, 여기 대가족인가 보다. 여기, 어, 카드게임을 하고 있네? 아, 고등학교 교복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국은 하얀색인데. 아, 요새는 좀 바뀌었나? 응. 바뀌어? 어, 여, 기는 차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웃음> 야,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지금 일하고 있나 보다, 다들. 네. 어, 저쪽으로 가봐야 되나? 근데 여기는 사람 많다 아. 여긴 또그 아까 그 집이랑 좀 비슷한 그런 건가 보네 음. 아 이렇게 사는구나 어, 여기 방 원룸식으로 이렇게 사시는구나 고양이 너무 가만히 있는데? 여기 <웃음> 살아있나? 살아있어? <웃음> 너무 가만히.. <웃음> 너무... <웃음> 그래도 핸드폰이랑 이 TV랑 있을 건다 있다 로 <웃음> 여긴 집이 큰데? 어. 아, 이 사람, 집이 없는 건가? 저 사람은? 아픈 거 같아. 아픈 것 같아? 여기는, 어, 박스로 된 집도 많아도 그냥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네. 아, 영상에서 봤던 곳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사람들 사는 곳이었어. 어 기차 기차 있고 맞아 여기서 사람들 살아 근데 여기 기차 안 다니겠지? 네. 애기가 이쁘게 생겼어 <웃음> <웃음> 와 이, 이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뭐래, 뭐래요? 아, 먼저 물어봐도 돼요. 아, 뭔지 물어봐야 돼? 어, 머리 무료로 잘라주는데도 그, 허락받아야 돼? 어. 어, 아, 여게 사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 아, 은혜, 라줘 그래. 아.